자 오늘부터 성경 개론 또 성경 개관 이렇게도 말씀들을 합니다. 뭐 개관 개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략적인 뜻입니다. 대략적인 윤곽입니다. 그것을 성경 개관이라고. 또 성경개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개론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말씀을 함께 개관을, 개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창세기부터 어, 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우리가 그 흐름과 윤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두 종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두 종류의 흐름이 무엇이냐 하나는 인본주의적 기독교의 흐름이고 또 하나는 신본주의적 기독교의 흐름입니다 인본주의적 기독교의 흐름은 이성이 중심이고 신본주의적 기독교의 흐름은 성경 계시가 중심입니다. 인본주의적 기독교를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본주의를 끌고 가는 그것을 우리는 보수개혁주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이두 흐름이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직면한 그런 충돌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경의 논리성과 통일성의 문제였습니다 이 성경의 논리성과 통일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 직격탄을 자유주의로부터 보수개혁주의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격탄에 휘청거리고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간 것이 결국 누구냐? 보수개혁주의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이 성경의 논리성과 통일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경은 과연 논리성이 없는가? 성경은 과연 통일성이 없는가? 이 부분에 우리 보수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이런 분들은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게 또 숙제고 과제인 것입니다. 정말 성경은 논리성이 없느냐 성경은 정말 통일성이 없느냐 그 부분은 정말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논리성과 통일성이 없을까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자칫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어, 누구에 의하여 기록됐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성경은 40여 명의 선지자와 사도들 이들을 통하여 약 1500년에서부터 주후 100년 사이 합하면 약 1600년 이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뭐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학적인 관점이 다르다 해도 거의 이 부분은 일치할 것입니다. 자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자가 아닙니다. 이걸 기록한 자가 아닙니다. 자 욕기와 히브리서는 아직까지도 어, 그 기록자가 누구인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기록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어, 이것은 피조된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개시로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경외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게 하려고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한 이 특별 게시 사건을 알리려고 하시는 바로 거기에 성경 기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범죄를 함으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준 일반적인 게시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행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두어서는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시대시대에 택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분명히 알게 하고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기에 성경 기록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일반 게시의 내용도 성경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 게시 역사 이것을 문자로 기록한 것 하나님의 특별 게시의 역사를 문자로 기록한 것 이것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주 참 총명했습니다. 아담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드려온 그 짐승들 하늘 공중에 나는 새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짐승들을 끌고 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지체하거나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아담이 그냥 이름을 바로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총명함을 가지고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로 그게 이 시대에 그들의 이름이 됐다고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이 타락함으로 어두워진 것입니다. 어두워진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타락한 인생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연입니다 어두운 이성으로 자연을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들이 접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두운 이성으로 자연을 보면 그 자연 속에 개시되어진 일반 개시지요 그게 보여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바르게 보여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과정을 담은 특별 개시 사건 이걸 알리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게시에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게시와 특별 게시가 있습니다. 일반 게시 속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자연 게시가 있고 역사 게시가 있고 양심 게시가 있습니다. 자연 게시는 말 그대로 자연 속에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편 19편 1절로 6절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사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출애굽기 9장 13절로 17절, 예레미야 51장 1절로 4절, 이사야서 44장 24절 이하 또 신명기 28장 10절 다니엘 7장 7절 또 23절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양심 게시가 있습니다 양심 게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실제 하심과 성품이 양심에 어느 정도 깃들어서 작용한다 하는 그것을 양심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의 양심 속에 어느 정도 깃들어서 작용한다 하는 이것을 양심계시라고 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 계시가 꿈과 예언과 기적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건 그건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고 하는 자연 계시, 역사 계시, 게시, 양심 계시와 이 특별 계시는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특별한 꿈과 특별한 예언과 특별한 기적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꿈을 꾸게 하시거나 특별하게 예언을 하게 하시거나 특별하게 기적을 베푸시거나 그리고 특별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 드러내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특별 게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럼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요절이 있는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약을 가장 간략하게 표현해 준 그런 구절입니다. 성경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단순하고 참으로 간결하고 참으로 분명한 것입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그게 성경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인 것입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귀절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7절 또 44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사도행전 28장 23절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 역사상 동정녀 마리아의 모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뭐 사기꾼 예수 사기꾼 예수 그런 예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짜 예수들이 참 많은데 그런 파렴치한 예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예수 바로 그분을 성경의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논리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심혈을 쏟고 이렇게 할 때에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개요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 내용 개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 우린 그것을 구약이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게시록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취가 묶여졌을 때 그것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굳이 그것을 구분시켜서 구약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는 신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약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취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언약 그러면 뭐 대체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일 것입니다. 쉽게.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럴 땐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취의 하나님이다 그럴 때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취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취다 그렇게 표제를 붙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부터 말락인데요 우리는 그 구약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섭리로서의 언약입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역사과정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역사과정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내용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는 찬양으로서의 하나님 언약입니다 성취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걸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서부터 아가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에스더까지의이 구속사의 이 역사과정 그것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그 성취의 내용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게 바로 욕기서부터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그것을 예언으로서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는 내용 바로 그것입니다 자 성경은 작품들을 이 작품 저 작품 작품 수집물이 아닌 것입니다 인물 열점 그건 더욱더 아닌 것입니다 다양한 설교 주제 창고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설교의 다양성 얼핏 들으면 설교에 다양한 주제가 있다 할 때에 그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얼핏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지 몰라도 설교의 의미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 성경에 그것만 있느냐? 다양한 주제가 있지 않느냐? <웃음> 다양한 주제가 있어도 설교의 주제는, 본질적 주제는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윤리도덕, 행동철학, 성공비결, 사회제도, 사회정의, 정치, 법률학, 이걸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아 이건 상당히 아, 많이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서든 분명한 것은 예수가 부각어야 됩니다 핵심 예수를 배제한 설교는 아, 재미있을지 모릅니다 유식하게 들려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공감대도 형성하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 도회시한 그러한 설교는 사실 조금 빗나간 것이 아니고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그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섭리로서의 언약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에스도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창세기는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언약 섭리라 이렇게 표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사, 야고 이들에게 모두가 다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개인과 가문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살려내고 이들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언약하셨습니다. 노아에게도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했습니다. 이삭에게도 언약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언약하셨습니다. 그건 그 개인 또 가문 후대 그들에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그런 언약, 그런 약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분명하게 아,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아, 그분을 강조하고 그리고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창세기는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물열전으로 아담 강조하고 노아 강조하고 아브라함 강조하고 이삭 강조하고 야곱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통해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한 발자국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하시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가지 언약을 하십니다 국민을 언약하시고 국토를 언약하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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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똑같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이삭에게도 주십니다 야곱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장단점을 놓고 이런 건 본받고 저런 건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설교하면 그리고 그런 설교를 좋다고 환호하고 박수치면 그것은 성경의 겉만 보는 것입니다 정말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 쪽으로 이 설교가 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물열전에 주제설교가 우린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정신 바짝 차리고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장단점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살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이렇게 살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았다 이렇게 설교가 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야 되고 어떻게 들춰져야 되고 어떻게 그것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언약되었는지를 그거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놓치고 인물 열전의 장단점만 보고 잘하면 복이요 잘못하면 화하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동철학을 교육하려고 장세기 기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려도 어떤 하나님 알리려고 하신 것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장세기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레굽기와 신명기서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자손 언약을 섭리하셔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자 아브라함에게 자손 언약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 언약합니다 아담에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이삭에게 하시고 야곱에게 하시고 이렇게 언약한 그 언약을 출애굽기와 신명기서를 통해서 자손 언약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언약하신 대로 자손을 번창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추레급기는 자손을 번창시키시는 하나님이고, 레위기는 그 자손을 성별하시는 하나님이고, 민수기는 그 자손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고, 신명기는 그 자손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이대력적인이 털, 이 윤과,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부터 사사기까지는 땅 언약을 성취하는 섬리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 땅을 정복하여 땅을 분배합니다 이렇게 하여 비로소 국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난 땅에 입성을 합니다 사사기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창세기에서 언약하신 땅에 대한 언약을 작게나마 뭐큰 그런 땅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작게 작게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성취하는 그것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요수아에서또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굳이 뒤에 섭리 섭리 섭리를 이야기하는 그 의도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섭리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땅 언약 성취 섭리 이렇게 하면 하나가 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스리라 하는 통치 언약 성취 섭리인 것입니다 이게 룻기부터에스더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언약하신 대로 통수권자를 세우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룻기는 다윗의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사무엘 상하는 다윗 왕을 왕좌에 앉히시는 하나님, 열왕기 상하는 이탈 왕국을 패망케 하시는 하나님, 역대기 상하는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에스라서는 유다 백성을 귀국시키시는 하나님 느헤미야서는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에스더서는 유다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윗 왕조를 다스리는 통치의 왕조를 끝까지 섭리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대로 통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통치의 언약 다스리라고 하는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스림의 언약 통치의 언약 그것을 루키서부터 에스도서에 이르기까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도 강조점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섭리하고 언약하실 때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언약하셨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루키로부터 에스도서에 이르는 이 모든 룻기, 사무엘, 상아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에미야, 에스도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통치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에 나가시는가 이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욕기서부터 아가소입니다 이건 찬양으로서의 언약입니다자이 찬양으로서의 언약도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전능성 찬양으로서의 언약입니다 여기서 욕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합니다 이게 욕기입니다 욕기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성 찬양으로서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능력은 대단합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욕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가 하면 사탄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욕기서에 담아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신부름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셔서 정말 돌아다니게 하고 올라오게 하고 내려가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하나님이 결제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으면 사탄도 꼼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제멋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출하면 당장이라도 뛰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출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시편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게 하고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실성 찬양으로서의 언약인데요. 자,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시표는 시로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문은 무엇일까요? 주권성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권성 찬양으로서의 언약입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생사화복과 지혜와 통치와 심판에 이르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문을 통해서 자칫 잘못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은 생활의 지혜와 교훈 또 윤리와 도덕 이쪽으로 자문을 가지고 이 해석의 각도를 잡아버리면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자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자문인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역사만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원성 찬양으로서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를 인생론으로 보면 아이, 누구나가 다 허무주의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전도서는 인간론, 인생론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서는 분명한 신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것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가서는 무엇일까요? 자비성입니다.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성 찬양으로서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 나타나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다스리시며 영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시와 찬양으로 재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에 그거를 결국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고 신실성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자비성 이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가 있는데 이것을 예언으로서의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 이것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대선지 예언으로서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부터 다니엘서까지 있죠. 자, 이사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쪽 유다를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했고요. 예레미야는 에가서를 포함해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경고하면서 함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생활 속에 있지만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대선지 예언으로서의 언약이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열조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선지자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교훈하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런 내용 그게 바로 대선지 예언으로서의 언약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대선지서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여서부터 단일서까지는 결국은 이스라엘 초상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걸 깨닫도록 선지자들을 통하여 무엇하십니까? 경고하시고 교훈하시면서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교육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언으로서의이 언약 가운데 대선지 예언으로서의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선지 예언으로서의 언약인데요. 이게 바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는 여우와 하나님을 떠나서 참 음행한 일을 통해서 다시 백성을 삼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6절부터 6장 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해요 우상 숭배한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징계하는 것입니다 해철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백성을 삼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언약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요에서는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의 회계를 촉구해요 그러면서 이방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지만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유다도 이방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 그게 요엘서인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뭡니까? 북,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아주 망하지만 그러나 약속의 자손 그들은 멸하지 않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게 아모스서 9장 8절입니다. 오바댜서는 뭡니까 에서의 멸망과 야곱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는 그 말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무엇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죄의 대가로 멸망하지만 남쪽 유다는 은혜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죄의 대가로 멸망시키지만 남쪽 유다는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 은혜인 것입니다 나움서는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의 보호와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니누에와 아수르의 멸망을 경고하시는 하나님 이야, 유다 백성의 이 보호와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니누에와 아수르의 멸망을 경고해요 결국 니누에와 아수르가 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하박국서는 이방을 통하여도 징계하시지만 아 그러나 이방은 멸하고 유다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방을 통해서 징계도 합니다 하지만 징계한 그 이방을 멸해버리고 유다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지요 스바냐서는 뭡니까? 폐역한 유대인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남은 자의 그 모든 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남은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게 스바냐서입니다 학께서는 성전을 다시 세우셔서 복주시는 하나님 학께서는 성전을 다시 세우셔서 복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스가리아서는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 말라기서는 유다의 죄와 부패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며 다시 회복시켜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깐 나타나서 보조 역할을 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온다.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섭리와 찬양과 예언으로서 언약한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 그걸 모형과 그림자로 성취된 것 그건 사실입니다 그림자로 이루어진 것을 1차 성취라고 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2차 성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모형과 그림자로 그 모든 것들이 언약한 것이 성취되어지는데 결국 그림자가 온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 것이 온다고 하는 예표인 것입니다. 아담과의 언약, 아담과의 약속 그것도 바울 사도는 뭐로 보느냐? 구속사로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을 그냥 인간 대표자 아담으로 본 것이 아니고 장차 오실자의 표상이라 장차 오실자의 상징이라 이렇게 씁니다. 오실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하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적절한 시기에 잠시 나타나서 활동했던 이 소선지자들이 언약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은 조상들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성취해 주신 그 사건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이거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잠시 나타나서 활동한 소선지자들이 언약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면서도 한편은 어떻게 합니까? 조상들과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언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소 선지서인 것이니 아, 막 책망도 해요. 경고도 해요. 백성들의 아, 그 멸망을 예고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 그게 소 선지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성취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모형과 그림자로 성취해 주신 것 같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것 이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입니다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모형과 그림자로 성취해 주신 것 같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는것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성취에 대해서 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성취라 그렇게 말합니다. 섬, 섭리와 찬양과 예언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이 성취된 사실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통해서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개시하는 것. 그게 바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직임으로서의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고 마가복음은 신분으로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고 누가복음은 인성으로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고 요한복음은 신성으로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본것 같고 들은 것 같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읽었고 그렇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 이것도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마태복음이 지금으로서 구약의 원약을 송취하심을 딸랑 증거했을까요? 그 속에는 신분이 없었고 인성이 없었고 신성이 없었습니까? 이거 종합시켜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복음 전체에 직임과 신분과 인성과 신성으로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증거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부터 게시록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서의 성취입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약속의 씨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워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계시하는것 그걸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행적으로서 성취를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언약에 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놓아주신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걸 개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는 성령의 교훈으로서의 성취를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진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해 로마서부터 유다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성령의 교훈으로서의 성취를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시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한다 그것입니다 계시록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계시로서의 성취를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환란 중에도 성, 성장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몸딘 지상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예언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막 퍼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중생한자, 거듭난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먹을거리가 성경의 복음의 진수로 꽉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백성은 언약대로 증가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국토와 국권 이 다스림인데 그것을 약속하신 게 새하늘 새땅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곳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 약속이 보장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더 이상의 다른 어떤 계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특별 게시로서의 게시는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다른 어떤 게시가 필요 없습니다 보완하고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게시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어진 성경 게시의 빛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으로 비추어짐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깨달음과 확신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의 또 다른 성경 개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이 성경 개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니하면 우린 이 성경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감동과 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는 이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예언 은사도 이미 주어진 말씀 계시 안에서만 성령에 의하여 작용될뿐 새로운 계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예언 예언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뭐냐? 그건 말 그대로 은사로서의 예언인 것입니다 계시 개시, 성경 개시로서의 예언은 끝났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은사로서의 예언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거둬가기 전까지 은사로서의 예언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는 어, 이 성경의 네, 개론이라면 개론이고 어, 성경의 개관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초 위에서 다음 시간부터 저는 창세기의 개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